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다구 토크는 고다구 자문단 4명이 모여서 테트레이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레이버는 어, 조영희 교수님께서도 일관계는 있으시기 때문에 조영희 교수님께서 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미 저희 시즌 3.8 12화에서 제 패트레이버 관련되어 가지고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그 편을 보시고 이 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패트레이버는 아시다시피 헤드 기어라는 집단이 만든 건데 시작이 이 코믹스부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코믹스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코믹스뿐만 아니라 미디어 믹스로 해가지고 구, 오브버전극장판 TV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나중에 신, 오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디어 믹스가 전개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바로 이 코믹스판이라고 있습니다. 유키 만삼이 원자재 코믹스네요. 저는 이제 패트레이버 팬으로서 이게 한국에서 완전판이 나와가지고 나오기 굉장히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 원판을 살수 밖에 없었는데 한국 정발판이 있습니다. 근데 정발판을안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발판 들어왔을 때가 이제 일본 문화가 막 개방돼가지고 각종 일본 서적들이 이제 번역돼서 들어올 때인데 그 옛날 그런 그 잔재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정발판 번역이 조금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기 일본이니까 일본 지명이랑 일본의 각종 그런 것들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또 한국 이름 나왔어요. <뭐라> <뭐라> 웃기지 않습니까? 완전판, 그러니까 일본 지명, 일본 이름은 다된완전판 나오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죠. 아, 또 패트레이버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작품은 이미 바로 코믹스의 원전이 아쉽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믹스 원전이 나오고 나서 난 뒤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극장판 블루레이입니다 네. 예전에 DV나 d 오고또 갖고 있었지만 이건 꽤 최근에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서 이제 패트레이제 이제 극장판에 1편, 2편, 3편 나오는데 이게 블루레이 이제 한정판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패트레이브를 구성하고 있죠. 네, 극장판 2 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극장판 2 편에 나오는 리액티브 아머를 쓴 이런 모습으로 다게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뭐 잠시 한번못 가보면 이렇게 블루레이 본판이죠. 있 이렇게 블루레이 본판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캐릭터 이제 상품 이제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아, 안 뜯어 보셨네. 네. 네. 아 네. 이거 네. 이런 이런 거는 또 덕후들은 절대 그냥 네. 한번쓸법으는 네. 있고 네. <웃음> 그다음에 관련 이제 <웃음> 클립 네. 네. 네 엽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음. 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안 보죠 절대 덕후들은 조심조심 하니까 퍽이니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 네. 그러니까요. 음. <웃음>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로 주지, 이런 거 합니다. 물론 영상물은 당연히 다 보죠. 네. 네, 블루베이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련 상품 보면 저는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음악 CD도 두 개를 구기해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TV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그, o s t 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극장판, 구, 오브에, 신, 오브에, 모든 패트레이버, 이제 보컬북만 모은 보컬 에리입니다 어. 자주 듣고 있죠, 이렇게. 뭐, 뭐 CD 뭐 구성은 뭐 다른 거나 별 차이 없고. 자, 아, 이건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이 진짜 즐겁게 네, 네. 즐길 수 있는 상품이네요. 그렇죠. 자, 이건 TV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팅까지 있어가지고 또 수집 욕구를 이제 자극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 있는 일러스트는 이제 타카다 유펜이라고 해가지고 헤드 기어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죠. 음. 이 그림이 또 굉장히 수리하기 때문에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네, 반다이에서 이제 이 제품을 출시를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품인데 여기 89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서 어떤 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일본의 굿 디자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굿 디자인상은 여러 가지 제품들,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것들을 당연히 상을 주는 건데 프라모델 사상 처음으로 1990년도에 이 잉그랜 패트레이버 프라 상품이 부스티 디자인상을 받게 되죠. 프라모델로서는 처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실제로도 디자인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수리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당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 제품 특징은 이제 그 이즈부치 유타카, 이 메카닉의 디자인인 이즈부치 유타카의 그런 메카닉 수의 특징이 이렇게 방수포가 관절에 씌워져 있다는 건데요. 이 방수포를 이렇게 고무 부품으로 해서 실제와 같은 그런 질감을 재현을 했고 안쪽은 또 내부 부품은 또 플라스틱 관절로 만들어서 굉장히 그캣트레이버라는 그런 메카닉의 매력을 잘 살린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스 상태가 그냥 지금 나온 제품이라도 미리 좀더 굉장히 깨끗하게 잡된거 같아요. 이번부터 여기 9번까지 그렇게만 지금 이번부터 구번까지다 모으셨는데 언젠가는 만들지 않겠군요. 아, 두 개씩 구매한 제품들이 있어서요. 그 제품들은 지금 아, 아, 나중에 예. 한번 조립을 해보신가요?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웃음> 네. 콜렉터는 원래 두 개, 네, 세 개를 사죠. 재밌는 점은 얘네가 TV판 애니메이션 그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영식. 그렇죠. 또 극장판. 극장판 모델이고. 네, 네. 네. 네. 조금 섞여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제품인데. 그 역시. 네네. 극장판 2편 에 나왔던 음. 그 반응장갑, 리액티브 암어를 장착한. 제품이죠. 네. 이 제품 경우에는 일러스트는 정말 멋진데 제품 자체는 역시 90년대 초반 제품답게좀짱딸막한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오제품만 해도 그 아까 그 고무 부분 부품이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네. 끈적끈적이기도 하고 상황이 무너러지기도 네. 하고 네. 자, 그러면은 90년대 제품을 갖고 2000년대 제품으로한번 넘어가 볼까요? 2001년에 야, 그 역시 반다이, 이제 건담으로 유명한 프라모델계 괴물 반다이에서 그 MG라는 등급으로 패트레이버, 극장판 시리즈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스페셜한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스페셜 세트라고 해가지고, 자, 띵,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1호기, 2호기, 3호기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1호기, 2호기, 3호기를 다 선택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3대가 되는 게 아니죠. 몸체는 하나고, 그 다음에 각종 부품, 예를 들면 헤드 부품이라든지 어깨 부품 같은 거몇개 빼놓고는 선택해가지고 한 대만 만들 수 있습니다. 3개 사라는 거죠. 3개 다라는 거죠. <웃음> 그리고 이거의 가장 또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여기 초코박스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레드 유닛입니다. 이 예, 패트레이버가 경찰관 차를 모티브 닦기 때문에 잘 보면 어깨 부분에 이렇게 경찰관 사이딩 같은 게 보이시죠? 예, 대표적 디자인이죠. 예, 네, 이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 스페셜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반이가 굉장히 공격적인 게이 마스터그레이드, MG 등급으로 패트레이버를 출시하면서 나이벌 기체인 그리폰도 역시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리폰 제품은 글로스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도색을 하지 않아도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이게 렇 절대 비닐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고 원래 프라 자체가 빛나는 재질입니다 이렇게 원래 금형 기술에서 금형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야만 이런 질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형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스 인젝션은 다른 분들 잘 하지 않죠 마스터그레이드로 나온 그리포은초알에 나온 잉그램의 품질이 뛰어넘는 명품으로 네. 그 매니아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렇게 수중형인데 말고 비행형 날개 달린 게좀또 나름의 멋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거의 한 90%는 그 플라이트 모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잉그램과 마지막 싸울 때 모습과 그 날개 달린 플라이트 모델이 쫙 켜졌을 때좀 프로포션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카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뭐 만화책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뭐 애니메이션으로 입문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게 됐었던 거거든요. 음. 이 모티브 자체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찰차를 모티브로 한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천편일률적인 그런 메카 디자인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SD 프로포션의 제품을 워낙 많이 수집해왔다 보니까 이제 살 수밖에 없었고 다 모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호기밖에 사지 못하고 아직까지 다모으지 못한 제가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웃음> 참고로 이 제품은. 어, 저희 이 방송 대본을 쓰시는 작가님의 제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애니메이션과 컨텐츠를 사랑합니다. 어, 앞으로 고작, 고, 고작 토크에 쓰는 이렇게 좀 신도 깊은 어, 토크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피드백할 수 있는 또 참고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더 준비해 볼수 있는 그리시간땅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또 전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어 자문단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앞에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